지금 현재는 맥콩강에 나와있거든요 와 보드축제라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들 많습니다 엄청나요 진짜 사람한테 밟힐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오늘이 축제 마지막 날이거든요 요 지금 사람 많이 빠졌는데도 지금 현재 어우,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 음, 네. 지금, 사람 더 많아요. 아, 안쪽에 가면 사람이 더 많지만은요 와 엄청납니다 우리 언니는 돈 버시느라고 아기들까지 길에서 자면서까지 네. 이렇게들 물건을 팔고들 계십니다.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야시장이 큰데요. 네. 현재는 어, 길거리를 지금 네, 걷고 있습니다. 쓸데없이 이렇게 물건을 내시고요 네, 우리나라에서라도 많이 파는 거 거리 음식 네, 이렇게 피자도 네, 팔고요 그냥 흔한 길거리 음식들 많이 더 판매하고 또 길에서 들도 그냥 편하게들 먹으면서 즐깁니다 흔한 우리 이렇게 길거리 음식들도 많이 판매를 하시네요 꼬치들부터 해서 레 e 레 e o Leo, s i 0 0 0 l 0 m 1 0 0 0 n g 0 i p h a and k e e 0 s a l 1 0 s 0 0 0 half, and keep Leo Leo, Sir, Kalom t o n i n 진짜 맛있어요. a 게 d k 게 e p Saltos, our h a l 하게 먹을 keep Leo Leo, Sir, Kalom Toning, 어마어마하죠. 치킨도 이렇게 팔고요. 진짜 야시장 사람들은 어마어마합니다. 기체라 그런가 라오스 사람들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람들 더 많아요. 오징어. 바다가 없지만은 절오징어 데서 팔아요. 이가 가이 가지해아요 평상시에는 야시장이 이렇게 크질 않아요 이 축제를 인해 가지고 야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렇게 통을 찍어도 5 0 0 0개 길거리 음식에서는 최고입니다 동남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야자 야자스 이렇게 파네요 15,000깁 하나에요 15,000원이요 이렇게 초밥도 팔아요 초밥도 꽃이. 꽃이 야시장으로 인해서, 저 축제로 인해서 야시장 이렇게 큰건 저도 처음 봅니다. 어마어마해요. 잠옷 입고 나와 있어요. 자 오늘은 비 올라오 비 올라오